자, 안녕하십니까! 오늘은... 됐다. 불닭볶음면? 열정의 나라, 정열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어, 불닭볶음면 먹어버리기 먹겠습니다 탱고의 나라 날다 아. 오늘 제 스카이다이빙 끼고 왔습니다 찌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불닭 덕분에요. 탄산수 맛있겠다. 진짜. 음. 자, 뭡니까? 모르죠잘 어, 먹겠습니다. 양파는 그냥 남아서 불닭이었어요. 어, 후라이팬 같디. 음. 씨. <웃음> <웃음> 감기 걸려서 목이 칼칼할 때는 여러분 불닭을 목에 쑤셔 넣어가지고 목을 목에다 고통을 줘가지고 고통을 못 느낄 정도로 아 원래 잘 먹었는데 요즘 잘안 먹다 보니까 겁나네 음음어 아, 매운 게 맛있다 응. <웃음> 음. 맛있다 저 매운 거잘못 먹어요 저는 매운 거 되게 좋아합니다 <웃음> 부산에 매운 거 되게 많은데 매운 떡볶이 또 진짜 맵고 대연동에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는데 거기 김치가 엄청 뭐라, 많아요 뭐라. 거기 한번 맛은 요요나에에있있집집나매나집운 그나, 그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맛있다 음, 음. 진짜 <웃음> 정신다정신이 없네. 음. 정신 조금씩 먹는 신은 정신은. 정신은. 정신은. 정신은. 정 가봐가, 마.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음, 나 면치기를 잘 못하겠더라 면치기? 아, 응 음. 면치기 면치 말고 오. 콩물이 나는데? 내 옷을 못 먹는 거잖아. 내리고 와서 와야 되네데 약간 형 응생양파 음, 먹어도 맨날 생냉파도 맛있습양좀많나 아, 어, 아니 잘먹 양파? 아니 면까아안먹는 어, 배가 불러가지고 아 많이 다배부르 니 배고프지? 좀 맵진 다 뭐라 고 엄청 매운데! 향기증 낸다. 너 많이 먹고지잘배네 아. <웃음> 매운 거잘못 먹잖아. 니 배불러서. 뭐 시겠나 아 여기야 보내는데 그거보아 아 매워 아 오랜만에 맵다 재밌는데. 어, 나무로. 아, 무이 흐른다 외 아, <웃음> 진하 진짜. 진습니다아르헨티나에서 불닭 먹기 아르헨티나에서 불닭 먹기 진짜. 진짜. 습니다